자 이제 이것도 끝내고 가야지 이제 우리가 칠살을 배웠기 때문에 칠살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에? 가지고 있는 것을 배웠다 그제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배웠다. 근데 살은 혼자서 작용하는 것은 거의 아니다는 거다. 혼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인연이 있기 때문에, 자, 영혼. 자, 칠살은 개인은 갖고 있지만은, 이, 이 이거는 인연이 없으면 없, 안 된다. 그제? 인연이 꼭 필요하다는 거다. 그러면 이 인연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거다. 그죠우리세 가지 인연이 있다고 그랬죠. 자 영혼 인연이 미치는 우리는 칠살, 인간 인연이 미치는 칠살, 지진 인연이 미치는 칠살 여기는 우리는 망자도 있다. 망자도 포함되어 있다. 귀신. 자이세 가지가 작용을 해서 일어나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잘풀 뭐풀 수가 없으니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이 칠살을 우선 좀 풀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는 불확실한 것이니까 어떻게 되게 되면 학문적으로 푼다면 좀 다른 사람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적게 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는 풀게 된다 자 인간인연이라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부부살이다 부부 음? 이것이 부부인연살이다 자그 다음에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우리의 인연살이다. 세 번째는 뭐 자식과 부모살,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가족 간의 살이다. 부부 간의 인살 여기는 우리는 형제도 포함, 현재, 우리는 친족, 이것도 우리는 포함 가장 큰 이런 살은 부부 사이의 인연살. 두번째는 부부와 자식 사이의 인연살 그 다음에 혈족 간의 인연살 이것이 우리는 가장 크고 나머지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거래 관계 있는거 그치? 지인이라든지 응? 음? 뭐 동업이라든지 우리는 장사라든지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등의 문제로 이런 파생되는 우리는 살이 크게 이네 가지가 구분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개인적인 살은 우리가 고달과 단수법으로 풀면 돼. 그지 개인적인 것은 우리는 단수법으로 풀면 되잖아. 지금까지 배워왔는 그대로. 그지 그런데 우리는 이 사이에 풀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것을 우리는, 인연 간에 우리는, 인연 간의 살을 풀 때. 그럼 예를 들어 부부라고 하나 보자 부부. 부부라고 하게 되면, 부부 사이의 살은 우리는 합수법으로 푼다. 근데 부부 사이의 살은 어떻게? 바뀌어버린다는 거다. 자, 혼자서 살 때는 개인살이지만은, 부부가 살아갈 때는 이 살도 바뀌어가버린다는 거다. 예를 들지.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가 남편이, 남편이 우리는, 우리는 살이 있다고 치자, 그지 그러면 우리는 부인의 우리는 살도 있다, 그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 남편은 살은 혼자 있을 때는 우리가 뭐 초상집이라든지 이런 귀신살이 많이 동하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이 합쳐졌을 때는 이 귀신살이 아니라 다른 살로 바뀌어버린다는 거다 이해 되죠? 그러면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는 조상집에 가는 것이 꺼려야 될 사람도 있지만 은 결혼을 하고 나면 그런데 아무리 가도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다 무슨 뜻인지 알지 그래서 살이 이렇게 촥 바뀌어버린다는 거다 바뀌어 버린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인연수로 풀기 때문에 그지 그러면 자 남편이 남자가 우리는 1살이고 여자가 우리는 어떻게 3번이다 이러면 이 살은 4번으로 바뀌어 본다 이 말. 그럼 아까 저게 1번은 무슨 살? 천년살 4번은 3번은 3번은 3번은 청고살료. 증고살. 청구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 둘이 합치지 보면 학분은 4번으로 계산해. 증파살로요 응. 어, 108살이 되분다, 이 말이에요. 저는 박사님 2 5번하고1 9번하고 숫자대로 그럼 남자가 2 5번 제가 2 5번이요 자, 2 5번 네. 자, 몇 번? 1 9번이요 19원. 자 이것을 풀면 우리는 나눠야 된다. 했지? 네. 자 이거는 1번이 되고 이거는 어떻게 7번이 되지그제 9로 나누고. 나누고. 어, 9로 나누고 1번이 되자. 그러면 어? 이것이 우리는 천년살이 되버리고그제 나는 어떻게? 천 역살이 됐다. 그제나 타고난거는 살이 이? 천년 살 되지. 그치지 요거 두개 합치 뿌리면 어떻게 되겠노? 나는 천년 살로 바뀌 본다. 그죠? 그러면 천년이 인년으로 그렇지? 그렇게 나는 이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다. 천년 살이. 7분인데 천역살로 됩니까? 내가 7분이 천역살이잖아. 천역살. 아, 천액살 어. 천액살 어. 천액이 내는제 애군이 어떻게 천연살로 둥갑을해 보는 거야? 천연살인데 천연살. 구분하고 1번 같으면 하로 되면은 칼은 다시 1번으로 천연살로 바뀌어. 그렇 그렇게 천연살로 바뀌어요. 네. 그럼 내 거는 하나 봐. 몇 번? 15번. 15번 15, 16번. 15, 16이다. 그치 그러면 이거는 무슨 살? 6, 7이다, 그제? 자, 6, 7은 어떻게? 이거는 천 역살, 천액살이죠 그제? 천 15번에 이거 6번 같으면은, 천 역살이잖아. 응? 그제? 천 역살. 7번에는 천역살이 자, 아, 1 0살이잖 7, 6번. 6번은 천년살, 7번은 천액살. 어, 6번은 이거는 천역살. 네. 천액살. 예, 예. 그래서 두개 합치면 우리는 천역살로 바뀌는 거지. 천 음, 6번이 6번으로 바뀌는 거죠. 1보태면 13이잖아요. 아, 7빼면 되고. 빼고 하면 되잖아. 그7빼버면이 그래, 필요 없는 거잖아. 아, 응, 어, 천역살로 어, 어, 바뀌는 거지. 아, 이제 칠은 무조건 빼줘야 되네. 음, 칠로면 칠 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음, 천역살 음. 그러면 천역살이 아, 왔다 뭐다. 이런. 천역살이라 심각하네, 다 심각하네. 아, 살은 지금은 살은 전부 다 심각한 거밖에 없지. 전기였겠나? 응? 자,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에 왔냐고 우리가 묻는다 이거. 자지 어디서 왔는가 우리 보자 우리는 어떻게 아까 4을 푼다고 그랬지 내군이 예. 예. 그제 예. 예. 자 여기서 우리는 4을 푸게 되면 어떻게 1이잖아 이거는 그제 예. 이거는 4을 푸면 3이제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 덕이라 했다 그제 예. 음자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천이네 이거는 천복이다 그지? 그러면 천명이 되지, 그제그 어떻게 해? 나는 천명이니까 침 놓고 놈인데 봉사하고 이런 걸말 많이 해, 나 천덕을 놈인데 베푸는 걸말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길이 어떻게 둘다 지금까지 온걸 고민을 해보자. 나는 놈인데 고치 주고 명을 갖춰 주고 수명 병 고치 주고 이런데 남면 놈인데. 베풀고 봉사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럼 나는 이 종교의 길을 많이 치닫게 되는 사리들이 이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야 아니? 음. 나는 이런 것들이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요렇게 미치는 거야 아니 네. 아... 그치, 그치? 요것도 어떻게 천덕이라 너이들 봉사하고 이런 인연들로 인해서 나는 천년 살로 그러면 자칫하면 이귀신을죄보면 귀신이 우리 집에 막 침대뿐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그렇겠죠. 어 그렇잖아. 아니, 그럼 이게 천력살 천 천적 살로 변해버진 거데 이거 하다가 어떻게? 여기 아까지 뭐랬나? 이거 빨리빨리. 하나 있어요. 천력살은 이제 음. 저희가 전원 봤어요. 음. 천연살은 태어날 때 가지고 온칠살 혈연이나 가연으로 얽힌 칠살로 가족, 친척, 부부, 자식간의 불화,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야. 아 천연살 그렇게. 그러니까 집에 어? 네. 다투고 싸우고 막 이런 게 많겠지. 자 이거는 천연살을 한번 물어봐. 지금 몸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인들이 자주 발생하기 쉬운 살로서 병이 들거나 기시병이 오거나 정신적 관련된 질병에서 그렇게 그동안에 우리는 애군을 많이 안고 왔다, 이렇게 사살을 막았고집 놔준 거 잘했는데, 애군을.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천명이 주는 거다, 그렇게. 그렇게 집나준거 잘해주고, 거 그거는 내 생각이고. 어. 안 그랬으면, 안 그랬으면 이천년살에 어? 올해 그래갖고, 올해 나중에 잘못하다가 어떻게 해? 난 귀신병이나 들려보고 만난다. 자 이것의 뜻을 어느 정도 지키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면폐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만은 면폐를 해 가는 거야 이. 이것이 다 오는 거야 아안 그렇게 자전 이것을 내가 것, 이것이 그 타고난 것. 거잖아 이것의 살이 내 끼어 있으니까 이것이 공격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했으면 훨씬 낫지 훨씬 나았었겠지 이것을 자꾸 하게 되면 이 살을 많이 완화 시킨다는 거다 완화시키는 거야. <목소리> 그러니까 을 <목소리> 계속 갔으면 그래야 그래. 저쪽에 그 저지게 그너 육경이 하게 되면 어머 그냥 좀나줘 아픈 사람 뭐어 그래.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거 갖고 하고 이래야지 그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꾸 안 하고 빙수 치면 안 되고 돈 받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재미삼아 놔 주고 수지 침도 뭐 힘듦에 응. 걸려요. 드시지 돈 받으면 무조건 걸린다. 그렇게네 봉사라는 거 봉사로. 막 설, 우리 우리 설 뭔가 안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 음, 음, 하, 지말라는 것은 안 하는 거야잉. 아, 그렇게 좌우지가 내가 하리는 그래서 이 힘든 사람 오면 좀 우리가 해주는 것도 우리가 좋다. 그럼, 나, 부리는 부리는 음, 뭐, 그럼. 네 뭐, 그런 거는 뭐, 좀 하면 좀 좋지 뭐. 남이들 좋은 일 하는 거는 좋은 거잖아. 맞아요. 봉사하는 거는 좋은 거야. 아, 예. 나는 이렇게 힘들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인데 기도도 씌우고 뭐 하면 나는 좋은 거야, 이게. 안그러면이천연사람만 해가지고 난리나지지 금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이야 남자가 21번 어, 여자가 19번. 남자가 19번 1번이네 그러면 4번을 먹어 네번째 전파살 라이가꽉 깨지고 상판 나는거네 첨파설 아이가 깨지고, 아, 깨지고 망하고 누가 누군데 저거 내 아는 사람인데 예, 음. 무릎 보러 왔는데 음. 좀 안된다 했어 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고 깨지고 망하고 하는 거 아이고 뭐. 요새는 뭐 경기가 이렇게다 안되지 뭐, 경기 안져도 되고 안, 안 되는 가 경기 안져도 하고 태풍 불어도 잘되는지잘 되고 그런 거야 그거는 지가 지 혼자 안 되는 거 핑계일 뿐이지 그게 또좀 지금 안 된다 해갖고 안 되는 데 있나? 되는 거는 잘한다 이럴 때, 이럴 때 이제 기도를 시켜야지 음. 그래서 이 사람, 이, 이런 사이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는 천명이고 어? 이거는 천명이고 이거는 뭐고 이것도 천명 아이가? 천명 천명하면 천인이야 까 그러니까 사람이 망가지는 거야 천인이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인데 이렇게 명예와 이런 것을 존중했는데 지가 명예가 무너지는 거야 어이?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이건 천인이잖아 천인 둘이 합치뿐 뭐 다른사람은 천명이고 천적이지만 이거 천인이야 천인이며, 그 그렇게 명예가 이것이 천파살에 있어 지가 명예를잘 해갖고 이렇게 명예도 높이고 넌민데 떳떳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뭐 쓸데없는데 있는데 가고 돈 벌이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그 명예도 어떻게 좋은 명예가 있고 나쁜 명예가 있잖아 넌민데 좋은 이돼갖고 훌륭한 명예가 있고 어도덕질하고 사기하고 망하고 이래갖고 나쁜 명예도 있다 이 말이야 이. 그럼 이게 이것이 어떻게 이 명예가 우리는 어떻게 아까지게 원풀이래 했다네 그치 이것을 게 그냥 수행하지 못하고 귀신이 붙어 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못 이거 뭐 붙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네 음. 그래서 안되고 힘들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다면 잘안될거나안 굴러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슬기롭게 그 시기에 따라서 운명 주기에 따라서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훌륭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돼요. 가다 보면 막 장애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 숫자꾸리 인연법이라는 우리가 앞에 배우는 게 이거 다 들어있구나. 음. 오케이. 네. 그러면 칠살은 우리 다 됐다. 네. 되 궁금한 거 하나도 없죠. 아뭐 한다니 지금. 시, 시간 많은 거 하고 공부하는 거 하고 체력이 달려있으면 뭐한다